여사제 타프티 바딤젤란드 즈음정승해 옮김 정신세계사 출판 안녕하세요 스위스샌디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여사제 타프티라는 책의 내용은요 리얼리티 트랜서핑 그리고 트랜서핑의 비밀 이런 베스트셀러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작가분 바딤젤란드님이 쓰신 책이고요 이번에도 트랜서핑에 대한 내용인데 조금 더 독특한 문체로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 때는 저희가 만든 저만의 화건으로 다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거나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내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현실은 아직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현실을 선택하는 누군가가 존재할 때그 현실은 그에게 귀속된다. 만일 내가 직접 현실을 선택한다면 그 현실은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러 가지 가능성들 중한 가지, 내가 바라는 현실을 선택해야 한다. 편안하게 그 생각에 집중하며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현실을 상상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이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다. 근육은 편안히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집중하기만 하면 된다. 현실이 내 말을 듣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 현실이 스스로 나에게 다가오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내가 현실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스스로 움직일 것이다. 내 삶의 시나리오는 나도 모르게 쓰인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목표를 심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레 그 목표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저 계속 심상화를 하면 결과적으로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인생의 시나리오는 항상 저항을 최소한으로 받는 길로 움직인다. 현실을 망가뜨리지 않고 유쾌하고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면에서 유용함을 찾아야 한다.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또는 불쾌함을 느끼는 일에서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점을 찾아야 한다. 어두운 면이 있다면 반드시 밝은 면도 있게 마련이다. 삐딱한 태도로 삶의 불편함을 토로하지 말고 모든 면에서 나에게 유용한 점을 찾아 그것을 사용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것을 얻게 된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순간에 여기에서 내가 얻는 이득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보기만 하면 된다. 인생에서 내가 손해본 것만 신경 쓰면 인생의 시나리오는 최악으로 흘러간다. 목표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지에 대한 어리석은 상상만 하면 모든 걸 망쳐버리게 된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라. 오직 내 목표만 생각한다면 내 인생의 시나리오가 알아서 내 목표로 인도해 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나 상상은 절대로 하지 마라. 사소한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근본적인 의미를 가진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라. 어디로 따라가야 할지 현실이 분명한 답을 주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과 감각에 더귀 기울여야 한다.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는 습관을 버리고 놓아주고 순응하는 새로운 습관을 들이자. 무엇을 내어주든지 그것을 그대로 돌려받는다. 현실은 마치 거울처럼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비춘다. 마치 거울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고려하여 행동해야 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좋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사랑을 먼저 뿜어내고 사랑을 줘야 한다. 좋은 대접을 구걸하지 말고 매력을 보여주고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직접 주면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어야 한다. 세상에 무언가를 요구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며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랑이다. 먼저 애정과 관심을 발산하자. 그러면 저절로 사랑을 받게 된다. 만일 사랑을 줬지만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거나 공격적으로 나를 이용하려 드는 부류가 있거든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들이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행동은 부메랑이 되어 어떤 식으로든 돌아온다. 내가 사람을 직접적으로 바꾸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바라는 바, 내가 기대하는 바를 거울효과처럼 그 사람에게 먼저 행동하고 배품으로써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하게 만들 수 있다. 적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 타인의 자존감에 상처를 내지 않도록 노력하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권력과 언론이 우리를 쥐락펴락하지 못하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한다. 만약 내가 어딘가 매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이 일이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보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내거나 사실은 아니지만 맞는 것처럼 흉내내어 그림자를 형상으로 바꿀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값비싼 물건, 차, 요트, 부유한 사람들이 놀러가는 휴양지에 관심을 가져보아라. 그게 불을 내 인생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이런 행동이 장난처럼 느껴지거나 내 자신을 기만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내가 진심으로 행동한다면 현실도 진심을 가지고 이 모든 행위를 받아들인다. 내가 할 일은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이미 되어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가 만들어낸 세계에서 흉내내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현실 장면은 계속해서 그 창작물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만들어낸 현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만들어낸 환상을 실제로 만드는 방법을 찾아낸다. 현실은 무한대의 가능태를 가지고 있다.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진지하게 그 상태로 들어가 그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생각과 모습을 흉내내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라. 내가 믿음을 가지면 현실도 믿음을 가지고 기적이 일어난다. 창의력이 풍부할수록 효과는 더 커진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다. 소파에서 공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현실로부터 뭔가를 바라지 말고 현실을 선택하자. 타인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도록 내 자신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내가 가진 독특함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할수 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 뭔가가 심각하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바로 그 점이 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 사람만의 독특하고 귀중한 가치가 된다. 단점을 제거하는 것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 단점이 가져다주는 문제는 저절로 사라진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점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이 이 세상의 단 하나뿐인 기적이라고 여기면서 내 자신을 즐기고 삶을 즐긴다면 삶은 순조롭게 흘러갈 것이다. 내 인생은 점점 더 좋아진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 우리의 눈에는 모든 일이 허투루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실 그건 시나리오가 우리 현실에서 낡은 것을 버리고 한층 가벼워진 공간을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때 무섭게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단지 우리가 계획했던 방식이 아닐 뿐이다.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유일한 길은 자기개발이다.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과정은 나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준다. 늘 기분 좋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고 현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내가 정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이나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트랜서핑의 비밀을 잘 활용하셔서 다 모든 것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스위스앤드TV 와주셔서 감사합니다.